저희 지금 9 시가 넘어서 올라왔어요 지금. 올라왔어요 지금. 제가 먼저 공개가 됐는데 지금 완전 리얼리티한 반응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무도 안 봤습니다. 네. 지금 저랑 미니 아무도 확인하지 않고 있는데 일단 사진부터 올라온 거. 일단 제가 올라왔기 때문에 저부터 한번 보고 빠르게 보고 하겠습니다. <웃음> 아니야 오지마 형 아직 안 봤어. 아직 보아나 보여주지 마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마. 지금 아, 이제, 이제 볼 거야. 리액션 타임이야. 이제 볼 거야. 그리 너... 진짜 아무 말도 하지 마요. <웃음> 너 거기... 아, 진짜! 난 이미 방, 보고 왔는데. 아, 진짜? 아 아무 말도 하지 마지. 저 먼저 볼게요. 야 에이 오 예. 오잘왔네 완전 잘 나왔어. 영상만 더 영상이 더잘나왔을 영상이 더잘 나왔을걸 영상은 <목소리> 더레전드 영상 자 영상 <웃음> 보겠습니다 Go! 따라 굉장이 <웃음> 만족스러워하는 <웃음> 굉장히 흡족하는 본인 아진대 <웃음> 승천했는데 <웃음> 마지막 <웃음> 무분이랑 <무비는> 살짝 금지 <무비. 웃음> 귀엽다 <에이. 웃음> 와 진짜 기분 되게 이상하다 되게 묘하죠? 순식간이죠? <웃음> 일단 다음다음 다음 아, 이제 데다음 이제 민이랑 원진이도 올라갔을 거니까 이제 한번 봐봐 봐야 되겠어 뭐, 나이제갈발때야 아직 갈갈 때야, 이때. 아, 직 갈갈 때, 아, 이금 응. 아, 때는 그 <웃음> 아, 지금, 아, 지 아,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웃음> 아,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아, 지 아, 지금, 아, 지 아, 지금, 아, 매금 아, 지금, 리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빛 자, 이제 영상 영상 라왔어 영상 보러서, 이 영상 보러서, 이 영상 보러서, 이영 있어 러서이 영상 보러서, 이영 여기 너만 이 달라 우리랑 이 영상 이영 영상 보겠습니 영상 보보러보여잡보여서이 영상 보러보여서 <웃음> 깡겨 이게 진짜 이거 뭐한 거야? 아게이카메라랑 온다. 그래, 가지고 깡겨 이나 올라왔어. 언진어 너무 잘나왔어 그냥... 누구야, 미니야, 이제 이제 미니? 해야지, 미니... 이제 미니... 아주 귀엽군 아, 그렇게 진짜 안 하고 있었는데... 뭐. <웃음> 미니 올라왔습니다. 미니 올라왔어. 미니 올라왔어. 미니, 이 올라왔어. 미니, 다 올라왔어. 다 미니, 미니, 미 미니, 미니, 미 미니, 그랬어. 내린다. 음 봐도 돼? 들게요. 메 사발. 어.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일단 한장 걷는데. 저도 궁금하기 때문에 잘 생겼어. 와, 사람 잡아먹겠는데? 야 이거 뭐야 게임 오기하는 이거 는뭐 게임 오버. 이8 5의 클래스. 이거 <웃음> 바로 확인하고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이부터 달라. 일단 사이즈 잠깐. 이면을꽉 이거 하나. 이거 이 뭐야 이거 하나, 이이이만큼가 아왜못참왜못참왜못참왜못참 왜만 이야 진짜 너는 무슨 패션 잡지 화보 같아. 아니 다리가 무슨 다리 다리가 이모 같아 이모 다리가 다리가 다리가 다리가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부터 오늘 이렇게 끝내는 걸로 하고 아니 한번더 right. 봐. 아나 저거 너무 마음에 드다이웃상 아 모델 모델인데 그냥 뭐야 아 와어 아아 이게 다 나를 보게 되게 낯간지럽네 <웃음> 내가 내가 전했었나 했던 것도 어, 많았고 맞아 맞아 맞아 좀, 네. 기억이 안 나는 게몇개있아 음, 기억이 안 나는 게몇개 있어 지금 근데 이제 또, 앞으로 또 많이 올라갈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서 이제, 아, 팬분들한테 또 멋있는 모습을, 다른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응. 제가 또 연구하면서, 충분히 우리 멤버들이라면 만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응. 저희 뭐, <웃음> 크래티? <크림픽? 웃음> <웃음> <웃음> 안녕.